네 안녕하세요 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고 저도 때때로 조금은 고민이 있는 그런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키토식을 할때 변비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궁금하셨죠? 저도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코리아 저널 오브 메디신에서는 변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3,4일에 한번 미만의 배변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변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정의의 변비라고 볼수 있고 보통은 키토식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변비들은 대체로 개선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먼저 키토식을 안 하고 있다면 키토식을 꼭 진행을 해 주시고요 하지만 키토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비가 있다 혹은 변비가 생겼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조금 한정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는 변비를 앞서 설명드린 것과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변비는 화장실을 갔을 때 변이 굉장히 딱딱하다던가 아니면 힘을 줘도 배변이 잘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변비가 생기는 원인 제가 생각하는 이 저희 로우의 로피셜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키토제닛 다이어트 초반에 수분의 이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케이스인데요 우리가 수분을 머금고 있었던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게 되면 우리 세포에서는 수분이 다량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소화기에 있는 수분도 조금씩은 이탈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장에 있는 수분을 과도하게 흡수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변이 수분이 모자라서 조금 딱딱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금물 즉 전해질 보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물을 섭취해 주시면서 우리 몸에 수분을 충분하게 보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해균의 번성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게 되면 유해균이 그만큼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먹는 고기나 뭐 식이섬유 이런 부분에 유해균들이 과도하게 달라붙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변이 점점 딱딱해지고 점점 말라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균이 과도하게 장내에 있었다면 이렇게 우리가 키토식을 하게 될 경우에 변에 훨씬 더 많은 유해균이 달라붙게 되고 그 경우 변이 조금 더 딱딱하고 배변활동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충분하게 섭취해 주시면 배변활동에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고 갈라진다 이런 분들은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를 꼭 챙겨 먹어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우리는 교감신경이 계속해서 활성화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의 소화기관이 조금 더 이완된 상태에서 편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부교감신경의 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항상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교감신경이 훨씬 더 우세한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병활동은 저하되고 동시에 스트레스로 인한 코르티졸로 인해서 혈당이 증가하고 장 속에 유해균이 훨씬 더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약간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마인드플리스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은 개개인별로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시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몇분 정도 될까요? 6분이요? 여러분 3분 좀 넘어도 좀 이해해주세요 아무튼 지금까지 키토식을 하게 될 경우 변비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변비가 생긴다고 너무 또 스트레스 받으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조언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오늘의 3분 로피셜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